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하고 적대로 뭐 물고기를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싹쓸이를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방파제가 있는 곳에서 물고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못초고 <놀람> 오! 어, 꽤 어, 많이 잡혔는데! 야! 역시 비오니까 물고기들이 많이 올라왔네! 여기 보여주세요! 야! 뭐야 이거? 야, 색깔 예쁘다! 아, 이거 보이세요? 우와! 엄청 색깔 예쁘죠? 어... 갈견이 신놈이네! 그러니까요! 야 갈견이... 오 도망갔다! 도망갔다! 도망갔다! 도망갔다! 도망갔다! 도망갔다. 에 어쩔 수 없다! 여기 돌고기! 그리고 얘도 갈견이네요! 와... 요런 종류! 이게 쑤실 때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야, 쪼이네 이야, <웃음> 이렇게 한번 쑤실 때마다 물고기가 올라오고 올라오고 올라오죠 이거. 이때 할수 있어요, 이때. 이야, 이 물고기. 하게, 여러분들. 오, 오, 행 네. 어디봐, 어디봐. 오호. 얼마나 들어간 거야? 몰라, 이거. 일단 제가 저로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시원하게 떼야. 와. 다섯 마리. 다섯 마리다. 돌고기 이거 아까 그 순놈갈견이보다 조금 더 작네요 여러분들 아.. 두거보세요 <웃음> <여기> 돌고기가 <웃음> 어. 올라왔네 아 그러게 말이야 여기 돌고기가 많이 올라왔다 원래 물고기가 아. 많이 없었는데 저쪽 밑쪽에서 올라온 것 같아요 오, 오 돌고기 피랑 새끼다 <웃음> 와 돌고기 여기 슈퍼갈기이두 마리 다 들어왔네 <웃음> 이야 이게 예, 아니겠습니까 <웃음> 천혜절낚시 <천천히, 천천히. 웃음> 그러면 우리가 이쪽 저쪽 벽면 있죠 여기 한번비춰수 있나요 아버님? 여기, 여기, 위쪽으로 가서 여기 쓰셔볼게요. 여기 아주 많은 거예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오, 저거! 오, 저거! 비서가 따로 없는데. 오, 바닥에 돌이 있어! 오호 우와. 우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봐1 드레스 1드레 이야 잡혔네 이야 이거 보세요 갈견이랑돌고기 그리고 여기 뚝지로 있네요 뚝지 뚝지가 보면. 다 잡혔네 오 뚝지 뚝지 아 그리고 여기 갈견이 생활이 물고기도 세 마리, 뭐, 새끼 피라미도이렇게야엄청나니다 엄청나. 크, 우리 귀여운 뚝지. 야, 이게 귀엽게 생겼어. 얘봐엉성하게 <웃음> 생겼네. 우리 일단 물고기인데, 일단 아까 잡은 물고기도 다 여기 있었거든요. 일단 여기 바퀴스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오 뭐야 개똥나 세 마리, 마리 잡혔나? 어 개똥나 보자 개똥나 와와돌곡이라오 피라미 와우 이렇게 배송나 요 이렇게 불이 많이 올때 이렇게 올라오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웃음>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요? 죽대가 이제 수명을다 했습니다. 이 이걸로 정말 엄청난걸 많이 잡았는데 막빠가다리막 그런것도 많이 잡았요 진짜 고생 많이 했다 너도 진짜 이거 뭐 이거 진짜 족대질 할수 있어요? 이런데? 어? 이게 돼? 안되겠습니다 오늘 이거 족대에도 망가졌고 오늘 함께한 우리 족대에게 좋은 모습로 바라고 기도해 보겠습니다